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어, 지금 너무 못생겨서 스노우를 했는데 어, 스노우도 못생겼네요 어,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웃음> 아 드디어 잘생겼네 여러분 지금 씻고 왔습니다 네, 어 눈이 좀 무섭다 이거 샤랄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자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이번에 트월킹 영상이 오? 잠깐만 트월킹? 어, 너무 잘 돼서 어, 그것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이런 너무 너무 또라이 컨텐츠를 해버려서 많은 구독자가 늘었지만 저는 항상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되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브이로그 같은 정말 일상적인 걸 올려도 볼까 과연 이런 걱정이 조금 있고요 근데 아마 내가 좀 잘생겨서 그래도 볼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킨 이유는 뭐냐면 어, 이번에 너무 또라이적인 컨텐츠를 올렸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와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회사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와우. 비디오 빌리지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비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 좀 생각보다 큰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비빌 수 있을지 비빌에 비빌 수 있는지 그런 유비빔 씨가 또 생각나는 그런 하루네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어, 일단 회사가 생겼으니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선 그 트월킹은 2편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는 여장한 영상이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여장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에 또 제의가 들어와서 여장한 작품도 있는데 음, 그것도 한번 올릴 생각이고 저는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어, 패션 쪽 뭐,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 담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잘생겼어요 네,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제, 잘생긴 모습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짧은 영상 올려서 좀 죄송한데 어,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어, 이런 또라이 컨텐츠를 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 트월킹한 영상만 보고 구독하신 분들은 이게 개또라인데? 이 하고 구독했을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라인가 내가? 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재밌는 영등영상들로 찾아뵙도록 야롤 오디오 레디